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나 영양소들을 검색을 해봤을 때 프로폴리스, 배, 도라지, 유자, 생강 같은 성대의 건강보다는 기관지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많이 소개되는데요 가 기관지의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과 성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성대의 겉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점막에 란 점액선을 가진 체내 상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 안쪽이나 코 안쪽 혹은 성기의 안쪽처럼 마치 침 같은 점액이 분비되는 몸 안쪽에 있는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곧 성대 점막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거죠. 그럼 성대 점막의 건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콜라겐과 비타민C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피부의 주름과 함께 성대 탄력도 같이 줄어들면서 목소리도 함께 같이 늙어 가는데요 성대 의 탄력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콜라겐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1년에 1%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40대가 되었을 때는 20대보다 콜라겐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드는 만큼 성대 의 탄성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콜라겐에는 꼭 따라다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콜라겐을 섭취할 때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몸에서 합성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콜라겐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 C나 혹은 종합 비타민과 같이 섭취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규소인데요 규소는 미네랄 중에 하나로서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피부조직에 수분을 보관해줘서 탄력있는 피부와 성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규소이온이 수분과 영양분을 피부에 공급해주는 물주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성대를 과하게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고 그리고 성대를 보호해 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점액인데요 점액이 잘 분비돼서 성대가 상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규소를 잘 섭취해줘야겠죠 다음은 아이언입니다 아연도 미네랄 중의 하나인데요. 보통 정력 강화에 좋다라는 정도로만 많이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것 말고도 아연은 체내 활성 산소도 제거해 주고 성대의 탄력과 건강 유지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신체의 대사 능력과 면역 시스템도 같이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평소 감기나 독감 같은 거에 걸리지 않게 잘 섭취해 줘야겠죠? 다음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입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해요. 성대와 폐의 점막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줘서 감염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무엇보다 성대의 습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데요 저희 몸속에 비타민 A가 부족할 때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성대나 피부 혹은 머리카락이나 손톱같이 다양한 곳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B입니다 힘 있고 건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성대 건강도 중요하지만 몸 전체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타민 B는 몸에 저장해 놓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에너지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몸과 신경들에 직접적으로 활력을 넣어 줘요. 그래서 에너지 음료나 자양 강장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B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성대 건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음식만으로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충족시키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영양제를 이용하는 편이고요 특히 종합비타민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구매는 아이허브나 쿠팡을 이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부가 건조하면 성대도 같이 건조할 것이고 몸이 피곤하면 성대도 같이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도 너 혹시 어디 아파? 몸 되게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소리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당연한 사실이겠죠? 다시 말해서 건강한 생활 패턴과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